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늘부터는 정말로 중요한 거이 사회가 또 한번 개혁과의 바람도 일어나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도 올바로 고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천부경 운명과학이 자,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고 기초교육부터 하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어찌보게 되면, 어리 빠졌다, 혼이 빠졌다 할 정도로 이 무지무지한 이 거짓말 투성이 사회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하나 틀린 것도 고쳐가면서 단어 하나가 잘못된 것도 고쳐가면서 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은 지난주에 행사 때문에 화요일날 못한 것을 오늘 대신하는 걸로 또 하고 오늘은 또 멀리서 또 행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 멀리서 오셨으니 개념도 조금 알고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한번 풀어보게요자 천부경 이 모든 것은 천부경 위주로 일단 풀어 가겠습니다. 천부경, 운명과학 이라는 이 새롭게 풀린 학문적 기반을 가지고 지금부터 풀어가는 거예요자 여기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눠 놨어요 하나는 우리가 개운 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우리는 방풍 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한자로 간략하게 한 적어 보자고요 자 그렇지? 뭐 어디갔는지 가져가지 말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큰두 개말로 표현 해놨는데 이거는 상세한 걸또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적인 거 철학적인 거 우리가 상담적인 거 심리적인 거 우리는 뭐 자선적인 거 참선이고 우리가 명상이고 이런 간에 모든 것이 이 개운이라는 말을 우리는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개운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개운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명확하게 우리가 짓고 가야 된다. 개운이 뭘까요? 안 물어보죠. 운 바꾸는 거? 운 여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부분이 알고 있을있거든 그제.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 사회를 멍들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멍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개운과 방풍에 대해서 우리가, 응? 풀어가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 사회는, 이 사회는 누구를 위해서 이 사회가 만들어졌을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치? 자, 자,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놨다. 그러면 이 인간이라는 뜻을 우리는 한번 풀어볼까요? 인간은 도대체 뭘까? 이것을 인간이 도대체 뭘까? 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자 뜻을 의미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자 뜻을. 사람이 이 인자가 우리가 사람인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람인자라고. 사람은 자기 혼자서 설수 있겠나 없겠나요? 자기 혼자서 못 서니까 항상 사람이 여기 하나 있다면 여기에 받쳐주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은 거면 사람인데 니가 태어났다 해가지고 그게 사람인 것 같아? 그거는 동물이다, 그지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하는 말이 사람이 사람 다 와야 사람이다, 알았나요? 사람이 자기 꼴을 못하면 그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다. 맞나? 네. 딱 그러면 자 인자는 그걸패겠지지 혼자서 뭐냐? 사람 다 와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는 뭘까? 이게 뭐예요? 이 문이잖아, 문. 문에 뭐가 들어있나? 응? 문이 여기에 해가 들어있을까? 아니면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거 무엇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묘한 글자다, 여기에. 바로 쉬우면 해가 돼갖고, 한 하나의 우리, 이, 앞으로 쭉, 바르게 갈수 있는 해를 형상화 시킨 거고. 옆으로 조금 넓게 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될까? 왈이다, 왈. 그치? 왈 하게 되면 두 개의 문이 왈왈 그리면 어떻게? 지랄병 하는 거야요 생각해봐 문두개가 왈왈거리면 질랄병 하는 것이고 이것이 똑바로 서 있으면 바로 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인간답지도 않은 놈들이 예를 들면 인간답지도 않은 놈들이 둘이서 서 갖고 왈왈거리면 이것이 뭘까? 눅 빠진 놈들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올바로 지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뭐랬어요? 자, 앞으로 태양같이 빛이 촤 이렇게 일수 있는데 그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거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지정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 문이 두 개가 왈왈거리면 어떻게 된댔어요? 내뭐상 말로 하지만은 이 지랄병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사회가 이권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인간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도 모르고 누구를 상담하고 누구를 지도하고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를 교육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 분야에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개운이라는 말을 모르고 무슨 상담을 하겠냐 방풍이라는 말을 모르고 무슨 방풍을 하겠냐. 누구말따면 여기서 막 가서 하늘에 빌고, 할아버지인 빌고, 이내인 빌고, 이 비는 게 기복이 이것이 개운이 아니다는 거다. 말, 의미를 모른다는 거다. 근데 지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신이 아는 사람이, 지정신이 아는 사람이 시끄럽게 굵으면 어떻게? 지랄병 하는 거다, 했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개운이라 하게 되면 어떡해? 미치지시지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알자는 거다, 지금. 내가 지금, 어찌보게 되면 다른 사람 듣기에, 듣기에는 아주 꼬약한 내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올바로 리해야 된다는 거다. 아, 지도 지정신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다 이거는 완전 히 미친 짓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 저번에 내가 제목으로 능랑한 대한민국을 한번 풀려했는데, 그거는 너무 노골적이가 돼갖고 하나씩 하나씩 바꾸자는 거다. 자, 그러면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고 상담이라는 건 어떻게? 해? 변호사도 상담이요. 의사도 상담이요. 심리 상담도 상담이요. 사주도 상담이요. 상담 아닌 분야가 아무것도 없다, 이말이야 학교도 상담이요. 그죠? 가르치는 것도 상담이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지정신이 아닌데 무슨 상담이 될 것이고 지정신이 아닌데 무슨 교육이 될 것이냐, 이말이야 운을 하는데 운 바꾼다? 지가 무슨 운을 바꿔준다, 임말이야. 지운이라 바꾸면 되지. 그죠? 아니, 지가 뭐, 저 잘났다고, 너무까지 바꿔준단 말이고. 그거는, 그 그거 미친 사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한 달이 없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교훈을 한번 풀어보자. 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옷가를, 우린 한번 보자. 나 이제 쫑긋 주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인데는 그 사람인데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올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보자. 무엇 뭐 때문에 올까요? 응? 힘들고 어렵고 아, 그거는 우리 술이 사에푸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오는 거지. 게... 아 그것도 어 아, 이렇게 어느 사람들인데 이런 거 사게 되면 개운이라는 말을 놓고 푸는 거다. 그거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푸는 것이고. 개운이라는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상담하는 거예요, 이제. 자, 저럴 때는 우리가 도움이 되겠지, 그치? 말이 좀 조금 다르잖아, 질문하는 게. 그러면 물으러 오는 사람은 저렇게 답을 하는데 상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개운한다? 그거 좀어기는이야기돼 그러면 상담이라는 것이 뭘까? 상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을 상담하는 거다. 그죠? 죽은 사람인데 상담할 수 있나? 죽은 사람과 상담할 필요 있겠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담하는 사람들이 어사야 우리 병을 고치기 위해서 상담하고 변호사야 지금 법률적인 문제를 위해서 상담하는데 이 사주 상담이라든지 종교 상담이라든지, 역학 상담이라든지, 이 무속 상담이라든지, 점재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처음부터 어떡까 처음부터 빌어갖고, 뭐, 개운해갖고, 할아버지가 도와주고, 할머니가 도와주고, 이상한 짓만 해본다, 이 말이야. 천도제, 할아버지 죽은 할아버지가 없는데 도와줄 게뭐 있겠나, 솔직히 말해서. 뭘 도와준다, 이 말이야. 뭐. 도와준 거 아니야? 내 개운하는데, 뭐, 천도제가 와필요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이 잘못되고 기복으로 막 흘러본 거야. 기복. 기복이 뭘까? 물으면 아무 답을 못하는 것이 이 역학하는 사람들의 상담이라니 말이야. 이래갖고 무슨 어렵고 힘들고 힘든 사람들인데 도와줄 거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인생에 크게 두 가지 병이 있어요. 몸의 신체적인 병 이런 거 말고 신체적인 병 이런 거 말고 정신적인 거 신체적인 병이 아니라 인생에서 어려운 점 귀신이 빌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이 우리는 뭘까 이것이 하나는 재요 하나는 애기라는 거예요 하나는 제요 애기다. 그러면 제자를 우리는 재앙할 때 제자를 어떻게 쓸까? 제 하나는 애기다. 이 한자라는 것이 난뭐 나도 한자 잘 몰라요. 한자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은 굉장히 젊은 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우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렇게 돼있지? 네. 맞나? 이죠 맞나? 네, 액자는 어떨까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있지? 네, 네. 자, 이 뜻이 뭘까? 우리 마재앙고 재채나 놓고, 어, 이것도 모르는 모르고 있으면서. 네? 이거 무슨 세 가지 재앙이야? 뭐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경우 를 보게 자자 <웃음> 여기는 이거는 불화 자이가 이거. 어? 자 예를 들어 이거,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풀어보자고요 사람인데 이쪽에서 이쪽에서 치고 이쪽에서 치고자면 이거는 뭘까 이것이 열받잖아 열 이놈이 치고 이놈이 맞고 이러면 뭐 나는 속에서 불이 날까 열불이 터졌니까요 그러면 열불이 터지는 게 어떻게 세계가 이렇게 빵빵빵 이 터지는 거야. 이것이 죄라는 말이야.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떻게 돈에 터지고 사람에 터지고 아, 현한 일에 터지면 어떻게 되겠노? 죽는 거지 뭐. 그러면 어디 가겠노? 이불 끌락하면 어디 가겠노? 한강칠교에서 가서 밑으로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물속에 따이빙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율이 제일 많은 거잖아. 왜? 열 열불, 열불, 불을, 열불의세계로 강풍을 푸어 났으니까. 이거는 또 뭘까, 그럼, 애그왜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요그안 놓고, 이게뭐 부족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어떻게 해, 무지개, 어떻게 뭐허렇소 해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애그또 뭘까? 절자만 갖고는 잘모르겠란일 액은 우리는 액, 액, 액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죠 이것이 근본이 뭐냐면 아닙니까? 조금, 자 예를 들게 되면 이런 내가 수, 사람이 수, 하, 무서운가 두려운가 공포와 이런 것이 막 몰려오게 되면 사람은 어디에 도망가겠지 네. 그러면 비탈에 이렇게 가서 안 보인다고 딱 숨은 거야. 숨었는데 어떻게 그 위에 이렇게 큰 바위가 하나 있어. 이렇게 조금만 한번 바람만 불면 널 접으러. 거기에 나는 웅크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웅크리고 다 숨어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어매는위트비티하겠노 예, 제발 뭐 말도 잘한다고. <웃음> <웃음> 아니. 차, 이 오만 푸, 이 바람 들고 오만 이런 분들이 오는데, 이 옛날 이그 먹고 담벼락 밑에 딱 가갖고 이렇게 엉뜨리고 딱 숨었다 하는데, 위에 이큰 돌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 돌이 놓을지 면 어떻게 되겠노? 그럼 바로그 자리에서 앞서 하는 거지. 요것이 애기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먹고, 하나는 어떻게 내가 열뿌리? 내가 속에서 열불이 터져갖고, 어떻게, 물속에 다이빙 하는 거고, 이거는 공포의 진리갖고, 막 불어오니까, 공포의 진리갖고, 널 집어 죽는 거야. 이것이 애군이라는 거야. 정말 몰랐지? 이것도 모르고 무슨 상담하겠노? 자, 그렇죠 이것이, 왜 또, 이 세계가, 이게 왜 세계가 됐을까? 응? 아까 말세 가지 도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천풍이요, 이것이 지풍이요, 이것이 인풍이라는 자연의 삼원조화론이 있는 거야. 천지조화론이라는 거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재앙이 오게 되는데 천풍과 지풍과 인풍이 동시에 터지게 되면 여러분들 뭘 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삼재라는 거다. 그래서 삼재가 이것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찾아오는 것이 삼재라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액은 어떡하언덕바지 밑에 바위 밑에서 이렇게 있는데 널 찌면 죽는 거야. 널 찌면 죽잖아. 바위가 무너지면.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 이것이 바로 풍액이라는 거다. 이거는. 외부에서 바람이. 이, 여기서 풍액이라 하니까 산들바람, 갈바람, 샛바람 이것을 생각하면 안 돼. 인간에게 불어오는 바람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 마음에, 다리에 바람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통풍? 통풍. 네. 머리에 바람이 들어 부르면? 중풍? 중풍. 여기에 바람이 들어 부면 여자인데 바람이 들어오면 그거는 바람풍이다 자 그래서 이토로는 이거는 불러와고 나인데 덮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풍액이라는 거다 자 여기도 우리는 어떻게 이세 가지 풍액이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천년풍 지연풍 지액풍 인현풍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한번 보자. 크게 인, 간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떻게? 자기가 이게 터져갖고 길을 못 찾는 거잖아. 길을 못 찾으니까 어디로 가겠나? 한강다리에서 물속으로 추락하는 수밖에 없다. 다이빙하는 수밖에. 그리고 이렇게는 어떻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불어오는 것이 렇게오도같 데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을 막는 것을 우리는 개운이라는 거야 이것을 막는 것을 우리는 방풍이라는 거야 막 개운하는데 부적 쓰고 개운하는데 이름 바꾸고 이거,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역학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좀 정신 차려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개운과 방풍은 뭘까 개운과 방풍은 잘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제는 재와 풍은 알았다 그지 재와 액은 알았다 이 말이야 재와 액을 알았으면 이 재를 막아내는 것이 개운이요 풍을 막는 것이 방풍이라 막, 막는 걸 했잖아 그지 그러면 위에 거는 어떻게? 위에 거는 정풍 지풍 인풍이 돌아오는 것이고 밑에 거는 어떻게? 해? 천년풍지에풍 인현풍이 다가옵다 그래서 우리는 여섯 가지 풍이 있는 거야, 여섯 가지 풍. 그렇게 하나는 내가 어떻게, 내 속에서 터져가지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불어오는 것을 내가 막아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개운과 방풍이라는 것이지, 방풍이 어떻게 이 부적 서갖고고주물이이어되겠 그거 좋을 것 같으면 나쁜 사람 하나도 없게. 저 인수소가 갖고 인쇄해가지고 그 호주머니 지고 댕긴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내가 <웃음> 귀신 귀신이 피치 사라는 게내도와 주기는 뭘도와 준다 이 말이고 귀신이 오면 치에 비를 뿌야지. 귀신이 오면 치에 비를 뿌는 거고 귀신이 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귀신인데뭘 필요 갖고 뭐 답이 어딨나. 이런 말 한다고 해갖고 또. 또, 쳐들어올라. 쳐들어도어었었다 논리는 논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개운과 방풍을 하자고요. 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개운하고 방풍한다고 이렇게 허설리 해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개운법이 하는 게, 누구 말단 천도제 하는 거, 구단는 거, 부죽 쓰는 거, 뭐? 이름 바꾸는 거? 이거 웃기는 짓이다. 솔직히 말해서 웃기는 짓이다. 좀 고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개, 운이라 하면 이것이 열 개다, 그치? 말로서는 열 개, 요것밖에 모르니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거야. 사람이. 자, 여기서 운자는 뭘까? 저걸 또 움직이는 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런 그러니까 게 답이 없지. 운수할 때는 우리는 뭐가 있었어요? 숫자가 뭘 했나? 숫자는 여러 가지 뜻이 됐지. 자, 이 운자는 여러분들이 운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는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자기 운은 자기가 먼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운이 어떻게 해? 앞이 막혀있으면 이 운이 가겠나 못 가겠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죠 자이 당나귀가 이렇게 엄청난 짐을치고 인생을 가는다 그런데 여기에 문이 딱 막혀 있어 길에, 길은 여기까지 밖에 없어 막혀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가야 되겠나 인생길을 가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이는 처음부다 어떻게 갈때밭이다 그냥 갈래? 여러분들 그냥 갈겠어요? 아, 갈 때마다 그냥 가길, 짐을 치고 이갈 때마다 가지겠나, 안 가지겠나? 그런데 이게 길이 없어. 그러면 먼저, 먼저,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나? 이담답락에 막혀있으면, 일단 문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문을. 그죠? 문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통과할 거잖아. 문이 있어야 뭐갈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당나귀는 어떻게, 줄이 어떻게 줄을 요만큼만 달아놔서 그 기름을 요만큼만 이어 놨는 거야. 그렇게 여기 딱 가면 기름이 똑 떨어져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이해? 아 차가 가다가 기름이 고가이 밖에 없으니까 고넘어가고 그 조금 더가 면 기름이 떨어져가고 차가 못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미리? 해야 되겠지? 그러면 고기에 못 가게 도망을못 가게 해난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업장이라는 거다. 업장 못 가게 딱 쳐주는 게이 업장이라는 거다 이 말에. 이제 요까지 요 업장을 소멸하지 못하면 여기까지밖에못 가는 거야. 기름이 고 까이 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업장을 소멸하면 기름기 더 채지겠지? 채우는 거야 이 업장을 소멸한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딱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허허 뭐팔갈때 밭에 내가 어떻게 갈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깜깜하잖아, 그치? 이 운이 라고꼬부한 길을 가 갖고 내 인데 돈 벌어주고 이런 게 운이 아니다 말이야. 자기가 이거는 바로 우리는 목숨과 운명이에요. 목숨과 운명이라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숨과 운명인데 이 운명을 우리는 어떻게 열기? 자기가 뭐 운명을 어떻게 연이 말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 운명 속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뭐가 두 가지가 있었지? 이것을 건너갈 수 있도록 여기에 가서 이 목표를 향해서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타고날 때 운명적인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다. 능력이 있었다는 거다. 에이, 참말라. 공격, 공격. 에이, 공격도 아 여기서 가는 거는, 이것, 여기서는 자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개척을 해야 돼. 비침을 이기게 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능력이 주어진데, 사람마다 덤다 다른 능력을 주나서 이것이 우리는 갈 길과 할수 있는 할 일이라는 것이다. 길을 잘 내는 사람은 빨리 따라가 길을 만들어 갖고 가는 것이고 다리를 잘 놓는 사람은 다리를 빨리 나가고 건너가는 것이고 이렇게 갈 길과 할 일을 하는 거예요자 그러면 여기서 개운 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음 바꾼다 아 타고난 운명이 그건데 내가 엄마 아버지를 타고 내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엄마 아버지 때쳐 아프고 다른 사람 하겠다? 이게 말이 되겠나? 말말 말 되겠지? 안 되겠지? 나는 둘이서 결혼했는데 난이시가안 네 할란다 이랬으면 뭐저야겠노그 말이 되나? 안 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운은 인간이 타고난 운명과 목숨이라는 거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이거는 필요없는거야 내가 죽고 난 뒤에 뭐 돌아올게 어디있나? 천낭? 어디 천낭? 천낭 한파바울질 해봐라 천낭이 어디있는거? 지옥이 어디있나 그치? 그거 죽고 난 뒤에 허구 맹락한 그런 소리 하면 안되는거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이 갈대밭을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개척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무엇 때문에 할까 여러분들이 명상을 무엇 때문에 할까 깨닫는 거야 지혜와 깨닫는 거야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 나는 에너지는 여기서 요만큼 갈수 있는 힘은 있는데 어떻게 쉽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고생하지 않고 이 목표까지 갈수 있는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개발해야 되겠어요 그렇지이 두뇌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 두뇌를 개발해가지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했어? 이것이 수행이라는 거다. 이것이 바로 명상수행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개운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상한? 이제 앞으로 짓거리, 그거 완전 나는 완전 짓거리라고 이야기한다. 이 개운이라는 말은 그게 아니라 이 운은 사람은 인간의 목숨과 운이 우리 그런 운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는데 우리는 어떤 문을 열어야 되겠나 일단 내가 갈수 있는 하늘에서 주어진 내가 할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숙명이라는 거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를 찾아내서 이 문을 열어놔야 돼내갈 길을 열어놔야 되잖아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할수 있는 자질을 만드는 것이 문이야, 그죠? 내가 학자로 가고 싶으면 학자가 될수 있는 자질을 만드는 것이 학자고, 의사가 되고 싶으면 아픈 사람을 고친다해갖고 고칠 수 있는 문을 여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크게 여덟 개 문이 있다고 그랬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가장 잘열수 있는 것은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을 여는 거야. 자기가 갖다 온문을 여는 거야. 그래 요새도 잘 맞을 거야 그래서 그 팔관문 중에 한 개의 문을 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문은 종류는 여덟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개의 문을 열고 뜯고 가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갈대밭이 있는데 어떤 데 보면 갈대밭이 잔뜩 있지만 어디게 보면 가시등불 밭이 있단 말이야 똑같은 게 아닌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가다가 기름이 없잖아 에너지가 없으면 못 가잖아. 업장은 뭐지? 족쇄라고 그랬지못 가게 막고 못 가게 막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 길로 가게 되는데, 내가 이 길로 가는데 자기의 요인들을 없애는 것이 바로 업장이라는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업장 소멸이라는 거다. 내가 저 길을 천문을 열고 저 길로 가는데 나를 못 가게 막는 것을 찾아내서 없애는 것이 업장 소미래. 이 업장 소미를 우리는 천도자가 되겠나, 구대가 되겠나 안 되겠지. 자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간다 이 말이야. 어떤 방법 가기는 가야 될거 아니야, 그죠? 가야 되는데 누구 말 떠나? 엉근 은근, 은근 기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풍덩 풍덩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한 사람들은 막 미로라도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갈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올바른 지혜와 이런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쉽게 모든 것을 할 일을 개척해가면서 지가 해가면서 그 일을 개척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문은 어떤 문이 있나? 이천 문을 가지고 이 업장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문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이고 할 일을 찾아서 내 목표짐에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개운이라 하는 거다.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은 무엇을 줘야 되겠나? 부축 줘야 되겠나? 네? 이름 바꿔줘야 되겠나? 천도 줘야 되겠나? 부대야 되겠나? 그럼 뭐 해줘야 되겠어요? 내가 천문 됐다. 에이 참말 개운이라는 것은. 이갈 길을 원활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인데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서 참고해가지고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하는 것이 바로 개운법이라는 거다. 맞나요? 무슨, 자, 그런데, 이제,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제?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내가 개척해 나가는 길인데, 아까 이거는 죄라는 거다, 그제? 죄를 극복하기 위한데, 이제는 갈때 밭이 있으면, 갈 때만 짝 있으면 바람이 안 불면 자정이잖아. 이런 사슬 피게 가면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막갈 때가 일하게 되면 한 발짝 그 니만, 오마트에 리고 이쪽 가면 엠밤때리고 이쪽 가면 오른팔때리고이러뭐 어떻게 갈 거야 못 가겠지? 쉬었다가 언제 가노? 그럼 그 쉬었다가는 사람이 어떻게 한강 철교에서 다이빙하는 사람이라니까? 자. 자 그러면 우리는 문이 열렸다고 해보자 여기는 누가 가겠노? 사람이 가겠지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거다 그치? 그치?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갈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아 이렇게 미친 질활병 하는 사람들이 꽉 찼다 나는거 아이가 했잖아.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보다 사람 또. 누구말테는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떡하 뭐가 있을까? 오도 가도 못하는 구천식이 뜯어놓은 이런 귀신들이 쪼글쪼글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거는 또 뭘까? 아니 내혼자만 가면 되는데 이쫄랑밀이좀 많아 아들딸 면이 손자가 깨구리, 깨구리가 어떻게 해? 깨구리가 깨구리깨구리 할 때는 어떻게 운대요? 아들손자 아이씨 불러 봐 아들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깨구리깨구리깨구리 깨구리, 깨구리 이러잖아 그렇게 여기는 어떻게 이천년이 얽혀고, 얽혀서, 어떻게. 야, 내가 형님이니, 내 먼저 가야 된다. 아니요. 손자부터 먼저 보내야 돼요. 이놈아, 어디 있노? 할아버지가 먼저 가야지. 이라는 게막저부터뒤들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뭘까? 전연풍이라는 게다. 이것이 뭘까? 이것이 우리는 지액풍, 기액풍이라는 거다. 그치? 이것이 뭘까? 일현풍이라는 거야. 이? 이것을 우리는 막아내는 것이다. 이것을 막아내는 방풍이 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떻게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이 집, 저 집, 어? 온 집에 다 모여서 이러면 내 어디 가까? 손잡고 손잡고 그럼 어디 가까? 가지겠나 못 가지겠나? 가다가 주자 한아 보겠지 그치? 그러면 가다가 주자 한지 뭐가 주자 않겠나? 사람이 내가 가다가 이생을살아 가다가 아 여기서 아들, 손자, 며느리가 왕왕 그리 뿐면 어떻게 되겠나? 가정이 깨지는 거다. 그치? 아들, 삼자, 며느리 하면 집이 팍 깨집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귀신이 들락날락 해가지고, 어떻게? 귀신이 들락날락 해가지고 돈싹다다 버리고 갚으면 뭐가 망해? 예, 일이 망해버려. 이놈, 저놈이 어떻게 막 갈라들고 싸움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 사건이 터지보는 거야. 아니?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애군으로, 풍호의, 풍호, 풍우, 풍액으로 오는 것이 뭘까? 자, 가정이 불편한 거야. 자, 뭐, 부부 사이가 뭐 시끄럽고 자식 사이가 시끄럽고, 이혼하고 바람 나고, 뭐, 온갖 것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안되게 되면 사업도 안되고 묵고 살기도 힘들고 하는 일이 힘들고 이렇게 생기는 거라 자 이렇게 옆집에서 앞집 뒷집 옆집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가다가 헤딩하면 해프고 차 몰고 가다가 어떻게 물에도 빠지고 차가서 고향 나갔고 기름도 이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인생살이는 크게 부유가 되게 되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요것이라는 거 바로 요 이것이 바로 인연으로부터 그렇게 천년의 인연, 구천 세계의 인연, 사람으로부터의 인연들이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야? 이것은 이 바람풍, 이이 풍, 풍, 이거를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방풍을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방풍은 바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풍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막 난리치는 붓으로 일어나는 기운을 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머리에 우리 고장나면 어떡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방풍이라 막는 거다.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이다. 그제? 이것이 막는 것, 방풍이다. 그럼 이 방풍은 어떻게 상담해줘야 되겠나? 붓을 갖다 붙이주면 방풍이 되겠나? 만나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꼭 요, 요, 까지만 하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천천히 모든 문제, 태교에 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교부터 시작해갖고 죽어서 저, 저성까지 가가지고 내가 천도가 돼 가는 그 가정, 가증마다이 개운과 방풍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 단계별로 다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가 좀 많이 진행되겠지 그래서 한개한 한 개를 가지고 완벽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오늘은 이 방풍과 개운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강좌를 들으신 분이나 이 수리사주를 배운 사람들은 이전에 정말로 이런 사람안 돼야 된다 이? 미친 지랄 평하면안 된다 <웃음> 자자이 방풍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풍일까? 부족선도고? 아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이야 부족갖고 무슨 일이네 구대해갖고? 구대갖고 뭐는 진압방풍하지? 선도제, 방풍하는데 선도제가 왜 필요하나? 이런 방풍다 해갖고 되겠나? 안 되겠지. 자, 방풍은 우리가 사람이 이 방풍을 할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나는 이 두뇌가 정신이 빨작해야 돼. 똑바로 세야 돼. 이런 미친 놈이 되면 안 되는구나. 인물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똑바로 정신 차려이 두뇌가. 두뇌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해. 그런데 내가 단 상대방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겠지. 누가 경쟁을 하게 되면 어? 상대가 미치 갖고 떠나야 되므로 바라는 것이 사람이잖아, 그죠? 잘 못하도록 하는 게사람이데 그래야지가 이길 거래 그죠? 그렇게 지정신 차려야 되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겠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정신이 똑바로 차리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없다면요. 그럼 이거 누구 해야 되겠나?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스스로. 그렇죠? 정신 나간 놈은 정신이 못 차리는 것이고 영혼이 못 차리는 것이고 정신 나갔으면 정신 바짝 차리 갖고 자기가 이 풍을 자기가 스스로 막아가야 되는 거. 그렇지?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이제 누구말든 인연들이 아까 전에 인연은 세 가지 인연이래 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이 귀신 같은 거 이런 것이 들란달랑하면서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자기가 막을 수 있겠나? 무당이 그 어? 귀신을 떼낼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이. 이때까지 무당이 고 무당이 귀신 떼어는 소리 아무도 못, 지가 귀신 다 들리가 있는데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떼겠나? 어떻게 지 귀신을 귀신을 는 귀신이 귀신을 뛴다는 소리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말이 그치?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 귀신을 막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하고 붙어갖고 누가 이기겠나? 사람이 누구말따나, 저, 어, 우리 만화영화에서 노는, 어, 수프맨하고 붙어갖고 이기겠나? 그러면 수프맨을 이길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귀신하고 이기려 하면 어떻게 해 떼거리로 붙는거야 이만 떼거리로 그쵸 방법은 그 방법은 떼거리 뭐? 붙어갖고 어? 못 오게 어? 이기지는 못하지만 오지 못하게 하는게 방풍이랬잖아 그쵸 아 대답은 안해요 자 여기 귀신이 자꾸 왔다 갔다 싸면 여기서 여러 사람이 뺑둘러 사갖고, 모두에빵 막는 거야. 아, 그 아니지, 여러 응? 아, 그 여기 있는 사람은 정신이 바짝 차린 사람이야, 지좀 왔다 갔다 이런 사람 하면 안 되지. 이, 이, 이런 사람 하면 안 돼. 이렇게, 짝, 짝짝이 진 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된 거나, 이거 뭐, 이떡한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되지.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 막으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응? 풍은 첫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이것을 막아줘야 되고 우리 승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군대도 마찬가지고 군대 중대장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 중대원들이 막아줘야 중대장이 살까 전쟁하면서 그치이 사람이 살라면 어떻게 귀신하고 붙는 거 귀신이 못붙었다이 막아주는 거야 그죠?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빙이다 신병이다. 빙이다, 신병이다. 이런 사람들은 몸에 갖다 붙어 붙는데 막아갖고 될게 아니잖아. 아니, 몸은 들어 붙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노? 빼내야 되는 거야. 이. 그쵸? 잘라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지, 그치?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 특단이 조치면 했어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못 오게 또 막아야 돼. 그치? 못 오게 만든 게 있어. 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가요. 못 오게 또 막고, 이제는 지정신 차려갖고, 못 오게 막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방풍이라는 거다. 그냥 앉아갖고 하면 되겠나 그치? 그러면 우리는 겨이이 뭘까? 길이 열리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서서 갈수 있는, 뭐랬어요? 지식과 깨달음이다. 그죠? 내가 배웠으면 그 사람들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는 선생이라는 거다. 선생이 엉터리로 깎아주면 그것이 뭐 선생이가 아니? 젊은 바리가 어떻게 되겠노? 엉터리 깎아주는 거는 마찬가지지. 자, 방풍은 어떻게 해? 막아야 되는, 그치? 이것이 인간의, 인간에게 주어지는 개운과 방풍이라는 거다. 그러면 이 개운에는 엄청나게 많게 있지, 그렇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가 아기가 있을 때는 이 개운은 어떻게 할까? 태교할 때, 태교할 때 태교 엄마 듣는다고 기렇게 되겠나? 자, 태교할 때는 태교. 이제 어린애 태어났으면 태어난 거 공부를 잘하고 하려면 공부 잘하는 거. 말안 들으면 말안 들은 거 성격이 문제면 성격이 문제 결혼이 안 되는 사람은 결혼이 문제 에? 또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교훈과 방풍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러면 그한 단계 한 단계는 방법이 똑같은 게아니다라 부즈 갖다 쓰고 뭐 겨우 천도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태교할 때는 태교와 관련되는 교훈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는 성격과 관련되는 교훈, 교훈. 그 다음에 결혼을 해갖고 사이가 좀 살풀이 한다고 그랬죠 살이 있으면 살을 푸는 개운. 사업이 망하게 되면 사업 잘 되도록 할수 있는 개운. 이것이 필요한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것이.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한계 한계를 하는 거 마을 예를 들게 되면 태교하게 되면 태교는 어떻게 해갖고 어떤 원리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이론에 의해서 어떻게 전달이 돼서 어떻게 이것을, 애기를 개운해 나갈 것인가를, 이런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한 테마에 한 개씩 해가지고 우리가 풀어갈게요. 오케이?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개운은, 다시 한번 정의. 개운은, 보세요 에이, 참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깨달음을 전달해 주고 이것을 실천에 옮겨서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개운이라 했다 자 방풍은 천년의 방풍은 지혜의 방풍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막을 수 있는 이 두뇌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같이 때거리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힘을 써주는 거야 베푸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방풍이라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뭐 능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소히말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나도 열받아 갖고 폭튀는 가격한 말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들었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자, 내일 한판다 하겠습니다. 내일 강좌 한번다 하고, 하요일, 정식적으로 화요일 수요일 날, 정식, 아, 다음 화요일 날은 안 되네. 아, 다음 주는 새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다시 진행하고, 내일 오후에는 다시 2차 강좌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 아, 질문 있으면. 아, 자주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내가 할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그 네이버 TV하고 노트베에서볼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했습니다.